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티비 브래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리뷰하러 한번 가볼까요 Let's 츠 고! 오늘은요. 집에서 좀 먹지 않고 남겨뒀던 일본 과자가 있었는데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죠. 지금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나나 요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리에무 어, 바타후미 뭐 바타맛이라고 하는 뜻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뜯어보자고요. 리에무 음박지가 나오고 음 은박지를 뜯어보니 단단단단단단단단 이게 예, 뭘까요? 약좀 한번 볼까요? 안을 보니까 음.. 안을 보니까 팡이긴 팡인데 워터가 들어있고 뭐 일반적인 빵인 것 같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속은 촉촉하고요 좀 달긴 다네요 내일만에 네, 남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성분표에 이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주포인트 에너기네요. 133 칼로리. 와 이거 여성분들이드시면안 되겠네요. 살이 너무 찌겠어요. 음. 포인트가 없네요 그러면 패스할까요? 두번째 뭐야 나나요새 나나요새 무슨 뜻인가요? 유명한 회사긴 회사인 것 같은데 토요스라고 써있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건 전통, 오가시라고 하네요. 오카끼라고 하죠. 이건 전통가시 차랑, 먹으면, 맛이 실을같한 음, 이건 무슨 에비 샌드 같은데? 이거는 팍, 콩이 들어있네요. 속을 한번 보니까, 음, 또도한 맛이, 그도 한 김이 말려 있는 샘메. 속을 보죠. 김밥이랑 비슷하게 한. 음, 이게 가장 입 맛이 많네요. 이거는 뭐? 설탕이 다 뿌리 들어갔는 입맛이 날 거야. 사쿠라 모양 둔 오카기. 고유상품은 아마도 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랑 먹으면, 먹을만 하겠네요. 약기리 무에는, 아우, 너무 달긴 하네요. 달아서, 커피랑 마시면 뭐, 먹을만 한데 너무 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 해봤습니다. 인조이 t v 브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